다녀왔습니다 와와. 뭐냐 어? 야 오리오 이거내 건데 왜 먹어? 누나 거야? 몰랐지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 아주 질승한 곳에 숨겼는데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냥 찾아보니까 있던데? 아우 진짜 사내라 싫다 저기 또 있어 먹으면 되잖아 그건 딸기맛이잖아 초코 맛은 하나밖에 없다고 있다고 없다니까 너가 찾아봐라 찾아봐라 이씨 죽을래? 살래? 이게 진짜 왜? 이게 가짜 아, 따라하지마! 왜 계속 따라할거야? 너같은 따라쟁이가 제일 잘할 엄청난 게임이 있어 엄청난 게임? 뭔데? 봐봐 잘봐 여기서 한번 누르고 민지 고 민지 이제 내가 녹음하는거야 민지 아, 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잘봐 봐. 이렇게 한번 something... 듣고 이제 내가 녹음하는 거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이렇게 녹음하면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재밌지? 이곡 순대로 다 녹음하면 이제 완성된 게 나오거든. 내가 한거 보여 줄게. 민지. h a d do you hear? Good morning.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No why?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오 지금 이게 누나 목소리야? 어 자두랑 민지 같지? 와 진짜 자두랑 민지가 말하는 것같아아지 아, 그, 재밌지 재밌지? 엄청 재밌는 게임이야. 어, 이거 누나 아니라고 해도 믿겠다. <웃음> <웃음> 어, 오 속겠지? <웃음> 그럼 진짜 누구 속여볼까? 누구? 스텔라! 탈라 누나?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웃음> <웃음> 그럼 탈라 <달라> 속이러 <웃음> 여 왔어, 비키? 어, 텔라야 왔어? 비키 키 좋은 일있어좋 좋은 일, 있어? 조, 좋은 일? <웃음> 있지? <웃음> 뭔데? 자, 텔라 이거 봐봐. 자두 영어 버전으로 나온 거 알아? 자두가 영어 버전 있어? 오 oh, 와우. Wow. 어, 내가 보여줄게. <웃음> 사실 내가 녹음한 건데, 키키키키 <웃음> 오, 비키. Come to think of it, the girls before were in class f o r too. That's odd. I wonder why they did that. What can it be? 오, oh, oh, 이게 자두 영어 버전? 오, oh, 나한텐 이게 훨씬 좋다. Oh, no, no. 어때? 뭐가? 음, 진짜 영어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우 목소리가 어때? 성우 목소리? 음, 뭔가 친숙해. 친숙해? 뭔가 이상 설마 오로로 상어랑 같은 사람이야? 아, 아 아니 아니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웃음> 음 그래 목소리 괜찮은데 그만 이거 사실 나야 뭐라고 <웃음> 응 나야 나 내가 더빙한 거야 <웃음> 너가 더빙을 해 어떻게? 아 어, 이거 버튼 눌러서 말해봐! 아무 말이나! 아아! 아. 그럼 이제 너 목소리 들린다? 아아! 봐봐! 아. 아, 이렇게 진짜? 녹음하는 거야! Cool. <웃음> 근데 내가 녹음했는데! 너가 속았어! 키키키키 오비키! 와우! 나 진짜 몰랐어! 와! 신난다! 예스 스텔라 소극이 대성공! 아하하! 재밌다! 이걸 우리 둘이 같이 상황극 더빙할래? 더빙? 재밌겠다! 해보자! 오케이! 자, 내가 자도 할게. 너가 민지 해. 어, 알겠어. 민지를 스텔라로 바꿔. 스텔라! 스텔라! 자두, <목소리> <목소리> he, you're here. Good morning. 디티, you're here. Good morning. something on my face? <웃음>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Yes, it is not. It. It. No, why? The girls from class forward giggling, oh, uh. giggling at me. The girls from class forward giggling at me. h i t o h e r d y g t get, g e i m tell me, t e me, t i l l s e t o r me, tell me, tell me, r e l l g t l me, t t me, t e e tell me, t e me, l l me, t e e tell me, e l e t e t me, tell t l t t l e t e e t e e l t t tell e e e m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No, why? The girls from class 4 were giggling at me! Come to think of it, the girls before in class 4 too! That's odd, I wonder why they did that. <웃음> <웃음> 와 진짜 웃기다! 진짜 자두가나고민지가 너가 됐어! 이건 너무 재밌다! 내가 만화 주인공이 된것 같아! 맞지?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어. 오우 다른 것도 많아. 나 다른 것도 하고 싶어. 다른 것도 해 보자. 야, 나는 이거 몇번 했더니 이제 내가 이거 할수 있다. Stella. Oh, oh. I have something on my face. Oh, my <웃음> no way. The girls from class four were giggling at me. <웃음> oh no. 진짜 다 외웠네. <웃음> 진짜 그냥 외워줘 이러다가 나 영어천재되는거 아니야? 영어천재되겠다 <목소리> 자 투답으로 상황극놀이하고 영어천재되기 <목소리> 대성공 <목소리>